저 우영우 즐겨보고 있어 우영우 최근에 여자친구랑 같이 다 봤습니다 어? 드라마 어 드라마 아 드라마 있었는데 근데 뭐 봤지? 기억이 안 나네 사네마선, 응, 응. 사네마선 몰라요. 그짜 재밌는데 꼭 보세요. 넷플릭스의 브루클린 99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잘안 봅니다. 다양해요. 넷플릭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혈사제 재밌었어요. 어... 영화라 드라마 저는 미스터 션샤인 최애 드라마입니다. 이병헌 배우를 좋아해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목을 까먹었는데, 가보는데 지금 저 우영우 보고 있어요. 우영우요, 매져요. 이게 이렇게 와 붙어있어. 드디어 착해있어요. 못여다저 브레이킹 배드요!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 드라마 저는 우영우 보고 있습니다. 우영우요. 예. 이, 이제 이라 보고 있어요. <웃음> 천원 돌파 그랜 라간이라 불꽃 소왕대라아안 예, 봅니다 드라마. 아 우영우죠. 아이 없다. w h a 이 the? w a 아 그거 지금 미남당 너무 재밌어 사람 다 치였어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지금 몇우두다 그거 뭐야? 형? <웃음> SNL 강한을 거랑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 봤고 재밌게 봤아 일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김철데 대철수 지금 장난칠 때니까 지금 마루레 변설치할 때선다 기계를 잘못 만져 난 나는 솔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냐 넷플릭스 넷플릭스지 영화 드라마 다 보죠 그때 그때 보고 싶은 거 액션 좋아합니다 액션 저희들은 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해... 나 나의, 나의 해방일지 나는 뭐지 블랙의 신부 봤어. 전안 봐요. 야구, 야구입니다. you t o m o t i come a a p p